맞습니다. 대구의운영궁의 해령 제자입니다. 음. 그신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 8개월 차는 애동이신 거잖아요. 네. 애동인데 음. 그렇죠. 인간 기준으로는 애동이죠. 음. 네. 아, 인간 기준으로. 네. 그렇죠. 시인의 입장에서는 다 애동이죠. 아, 네, 된구나. 그래서 그냥 시, 이, 아무리 오십 년뭐 이렇게 네. 되신 만신 분들도 신 앞에 가실 때는 항상 자기를 신액이라고 하세요. 아, 네, 애동이라고, 애동 기자라고. 음.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도 이기일에 이제 초입에 오셨는데 지금 겪어 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어,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어떤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힐러로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 소리, 뭐 대표님 소리,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제 이름 앞에 붙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신이 메시지가 계속 주시는데 안 들었어요. 주셔. 아, 안 들었죠.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그냥 모른 체하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뭐 여러 가지 고비들을 거치고 신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자 생활을 하해 보니까 음.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고.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그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편견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음. 그냥 이 신을 모시는 그 삶이 굉장히 저한테 충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어떻게 저희랑 이제 연이 다하셨고 좀 구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 드릴 게 있다면 어, 좀더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되고 싶어서, 어,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너무 이렇게 막 광고성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연출된 듯한 그런 거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고요. 어, 최대한 맑게 좀 깨끗하게 가고 싶은데, 그게 랜선 보살이 제일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예, 꾸밈 없이 해주시는 그 느낌을 제가 되게 강하게 받아서, 아, 이분들이랑, 사실, 뭐, 구독자가 20만, 30만, 이런 되게 대형 그, 어, 음. 채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웃음>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뭐지? <웃음> 안 읽으시나? 막 이랬었는데, 아, 자, 제가 루트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연락을 드려서, 네, 금세 이제, 네. 계약을 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네. 보람이 있네요. 네. <웃음> <웃음> 영상들이 음. 다 너무 좋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뭐 제사가 되겠다 뭐 아니면 어떻게 봐달라 뭐 이런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제 모습을 그냥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음,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끊없이 네. 선생님의 첫, 그니까 러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한번 <웃음> 제가 사주로 갖고 왔어요. 아, 네. 네. <웃음> 긴장되네요. <웃음> 네. <웃음> 그냥, 그냥 보듯이 봤데 네, 네네네. 네, 네. 여자분이시고요. 끝이죠? 네. 어. 오케이. 올해 52세. 자, 슬퍼십니다 신령님 한번 모셔서 네. 공수 한번 받아보고 네. 설명드리고 할게요. 네, 네. 할미가 아주 그냥 카메라 앞에서 니까좀나설구만아 그러세요 어. 어, 선생님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할미 소개를 해야지 응 할미는 여기 대신상에 앉아있는 대신할마이야 반갑시다 음. 응, 네 안녕하세요 음. 그, 음. 여쭤본 거좀 어떨까요? 이분? 유자손 같은 경우는 음, 임자생 8월 16일 이요 아가는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네. 음, 욕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자기가 공부도 작정했으면 은요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요 음. 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단이 있는 자손이고 네. 그리고 마인들 앞에 서서 선생 소리 듣고 교수 소리 들어라 하는 사주로 타고 나서 음. 그러나 요 사람이 이제 부족한 게좀 외롭고 네.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 말이요. 음. 음, 그래서 자기가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하지만은 고고만 믿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음. 음. 가을 꾸리고 있어도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응. 그래서 여자손는 사실은 내가 바쁜 것만큼 좀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맞지 어, 응. 그, 그게 맞아요 그 음, 지금 선생님 말씀 다 맞는데 어, 그 가정에서 아마 그렇게 편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안 편안해요 응. 병원, 음. 병원도 다니고 뭐 그런 음, 말도. 있고. 안 변하네. 그러니까 가족은 보여, 가족은 보이는데 네. 내가 이 가족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요런 마음이 들어오고, 음, 음 뭔가 동떨어진 느낌, 물과 기름처럼, 음 그런 수고. 그분 음. 이제 이제 연예인인데 음. 그 약간 어 다시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음... 안한지 오래된 연이에 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요. 음. 어, 저한테 보여주시기로는 음. 뭔가 이렇게 막 브라운간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주라기보다는 음. 그거는 어 빛을 받는 사주는 맞아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반짝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잠깐 젊었을 때 이제, 그럴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좀 돌아오셨던 것 같고 30대 어, 이때쯤에 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더 맞다라고 음. 들어오거든요 그 그런 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음, 음, 음, 음. 그래서 어 복귀 이상 복귀를 하고 싶대요? 나오고 싶어 해요? 그건 아, 모르고? 그게 그게 계속 이슈인 사람이에요 아 나오냐 마느냐? 네.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뭐 이렇게 딱 나와서 막 짜잔 하고 나온다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요. 계속 뭔가 왔다 갔다 컨택은 이루어지는 거 같아. 뭐가 이렇게 어 연락도 주시는 거 같고 그러면 이분도 한 생각해볼까 생각해볼까 하면서 그냥 안 나오시는 상태. 아, 어, 어, 어, 어. 향후는 어때 보세요 향후도 로 근데 올해 내년에 이분이 운수는 괜찮아요. 괜찮아서 자기도 사실은 조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음.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발동이 딱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내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그 운이 이제 없어, 사실은. 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이라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교류는 해도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어 뭔가 이렇게 뭐 작품이라면 그런 것도 어, 없고 어 그래서 운은 괜찮아요. 운은 괜찮은데 어떤 운이 좋아요? 어떤... 본인의 운은 괜찮죠. 본인의, 어, 운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요. 작년이 좀안 좋았고. 음. 음. 이분 지금, 음. 이 지금 구설에 휩싸여 있는데, 음. 구설 아닌 구설이에요.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딱,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어떤 구설에 휘말려 있어서 이분이 이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고소. 네. 어. 요게 어뭐잘 어떻게 해결이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보시면. 예예예 예. 예, 예, 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음. 응, 응, 응. 봄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 불어오면 은 나한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응, 작년에는 그래도 산다고 애 많이 썼다. 응, 애 음. 많이 썼고 올해는 괜찮아. 그래도 음. 살만하고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더 좋아. 그러니까 꼭 브라운관 이런 데안 나와도 돼. 음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해서 네. 내가 이 시,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은 음. 그만큼 뒤로 가서 또 고민하시는 분이야 음. 그리고 굉장히 왜 악플 잘 달리는 사람 있잖아 아,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예예 아. 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되게 예민하세요 이분이 음. 예 예민해서 그건 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자기가 그까 그러니까 이제 음. 딱못 나가는 거야 어. 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굳이 올해하고 내년에 불안한 건안 나와도 어. 괜찮아요. 먹고 사는 게 괜찮고 어. 어, 어, 어, 재물도 어, 괜찮게 좋창게 들어온다 하시니까. 음. 음, 음, 음, 어, 연예인들이야 먹고 사는 거 걱정은 뭐 우리가 할건 아닌데. 뭐, 아니 그래도 모르지. 그뭐그 어, 어, 뭐, 그 궁합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분 남편이 있어요. 갑자기? 어, 같이 같이 어, 어. 어차피 어. 알겠어요. 이분을 보려면 어, 어. 같이 봐야 돼. 아이고야. 나이 차이 많이 나시는 거야.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16살 차이야. 깜짝 놀랬네. 그러게. 나놀랐는 얼마 좀. 어, 음, 궁합도 말고 요 응, 공학. 그러니까 이 이분을 여자분을 다 봐주셨으니까 응응. 이분을 토대로 좀잘 가정 가정이 좀 평안한지. 이 사람은 경우는 은는 부부가 둘다예민하다음둘다 음, 아주 어 아주 섬세한 사람들이고이 네. 음, 어, 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남자답다기보다는 음좀더어예술가적이기질이사람사람이라고 보면 사고을사생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어디 회사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네. 내 장사, 내 사업을 해라 하는 사람이고, 네. 왜냐면 내 위에 사람 없고, 어. 음. 응. 누구 밑에 있을 수 있는 성정이 아니오, 아, 응. 그래요. 응. 왜냐면 굉장히 예민하지 않니, 음. 응. 그래서 여기 어몽도 예민한데, 아범까지 예민하니까이 네. 응. 둘이가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은 궁합은 아니지 음. 하나가 예민하면 하나가 좀 받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보다는 좀더 배포가 크고 음. 응, 남자다운 배포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음. 그 배포가 크면서도 이 사람이 섬세한 거야 어. 응, 작은 거를 놓치지 않아요 여자같은 꽁꽁 마음이 있고 네. 응, 그러면서 아주 배포가 남다른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뭐한 평생 뭐돈 걱정 안하고 살겠다만 쑤부부. 아빠야가 집에를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엄마야랑 아빠야는요. 네. 서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요. 네, 네 서로가 잘 알아서 어, 큰 소리 안 나게 서로 좀 많이 조심하고 애니는둘다같이하니까 음. 응, 서로,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안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이 음. 아빠야가 자꾸만 밖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밖으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응, 음,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제 관계자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어, 엄마야가 네. 지금 좀 외롭단 말이에요. 많이 외로워요. 예, 그래서, 음, 아빠야가 좀 들어가서 다독다독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이 아빠야가 그 다독다독 해주는 걸 너무 오래 때 아... 그래서 이자하기 싫대. 싫대. 어, <웃음> 이제하기 싫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 보레한갑인데 언제까지 내 마누라 비 맞춰주냐. 음. 응, 그래서 나도 이제 어, 내 삶을 좀 사는 거고 예, 그런 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계속 같이 살수 있을까요? 뭐 같이 오래, 오래오래 살수 있을까요? 뭐백년에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둘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음, 음. 뭐 자식 때문에?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 아. 감정이 되게 많아요. 내 가족이고 내 가정이니까 음. 굳이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에 와서 헤어져서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음. 그래서 뭐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 아빠야는 아빠의 대로 삶을 살고 이 엄마야가 조금 더 아빠야를 바라봐 바라보는 건 있어요. 음.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네. 마, 마, 맞습니다 맞 네네 음. 둘이, 두 분이 그래도 잘 맞춰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게 막 알콩달콩하고 사랑이 샘솟고 이런 건 아니야 아. 응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응 그냥 가족이니까 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이분 누군지 말씀 드리고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음. 나도 궁금하다. <웃음> 궁금하시죠. 어? 이분은 어, 청춘 스타로 유명하신 심은아 씨예요. 나 <웃음> 심은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심은아 씨고, 이 심은아 씨가 심은아. 지금 최근에 구설에 있었던 게나 되게 어, 더 어? 팬이었거든. 아 음. 진짜로? 응. 나 어렸을 때. <웃음> 중학교 때읽학년데 책받침이었어. 때 뭐, 마지막 순간 뭐, 이 뭐, 심아시아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배우 설명은 생략하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갖고 왔는지를 설명드리면요. 예. 이분이 지금, 어, 복귀설이 항상 나와요, 매년. 지금 복귀를 아 안한지한십몇 안한 년이 넘었어요. 그 중에 저번 연도에 간, 정말 크게 한번 복귀설이 났고, 올해 들어와서 정말 크게 한번 복귀설이 났는데 그게 뭐 계약금을 15억을 넣었는데 되게 디테일한 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발표가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계약 그 계약한 회사가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오. 중간에 업자한테 15억을 주고 계약했냐? 계약했대 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계약을 했다고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어. 신문아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또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어. 얼마나 싫겠어요. 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어. 더 화가 나 이제는 진짜 화가 나서 어. 어, 고소고발 조치하겠다. 어.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분이 언제 복귀를 하는지. 아, 복귀 안 하실 거야. 그죠. 어,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온 거야. 어, 복귀를 어. 하는 걸지, 안 하는 걸지 궁금해 할 거고. 아, 네. 그리고 저분은, 그 결혼하신 분은 또전 국회의원 분이시라서. 아.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원래는 사업가 하셨고. 예. 일원하셨다가.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보여드 주신 게 그런 거였어요. 음, 그런 분인데, 그래도 이두 가정이. 디테일하게 뭐 원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연예인들의 그 디테일함이거든요. 어, 내가 일, 두개 사는지. 지문아 씨 가정을 봤네. <웃음> <웃음> 아 보여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음. 보니까 음. 두 부부가요. 네. 어, 어떤 그런 그게 있어요. 그 전후에. 음. 그러니까 사랑이라 게보다 음. 사랑해 이게 아니야. 동반자적인 음. 개, 어, 개념이야, 이두 분은. 어, 그럴 수 있을까?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거야. 그리고 아내가 에로움을 많이 타고요. 네. 그래서 항상 남편을 많이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 남편이 그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 있어. 음. 집에는 한 20%, 30%, 나머지 70, 80%는 밖으로 향해 있고, 아내분은 반대야. 아 이렇게 좀 가정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쏠려고 남편한테 쏠려 있거든. 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동자 동자 아기 씨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빠야가 너무 밖으로 이제 물론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 거 맞아. 이분이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약속도 있고 술약속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이분이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지만은 하루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 중요한 이 이분 그 전후에라는 단어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저 어. 남자분이 어. 어, 국회의원 낙선을 아, 당선이 안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아. 나 시원씨가 도와줬는데 잘안 되고 그러니까 한나나당 출신인데 하여튼 여러 이회창 씨랑 같이 이제 똑똑한 분이라서 워낙 이회창 씨랑 같이 뭐 이렇게도 하고 어그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당선을 한번 했는데 음.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 음. 그러면 전우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음. 생각이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어, 그런 걸로 사시는 부부야. 그리고 이혼 안 해. 음. 굳이 그런 거 그러니까 스캔들 만드는 음. 거 싫어해 둘 다. 음. 이분들은 그러면 뭐, 이분들이 이제 내담을 했다. 음. 내담자다. 음. 그러면은. 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어, 음. 그러니까 뭐, 조언이라면 조언? 음... 아니면은, 진짜 따끔하게 경고라면 경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이두 분은 이제 경고라고 할 거는 없고요. 왜냐면은 두분다 음... 워낙에 식록을 이제 타고났다라고, 그거는 처음부터 공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음, 뭔가 이제, 괜찮은데, 어 그리고 가정사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막 이렇게 되는 건 음. 아니야 근데 이 정도 가정 다 누구나 그렇잖아 이제 뭐 어, 이렇게 50대가 넘고 이러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셨다면 시문아 씨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음, 올해는 운이 좋으니까 어, 올해 내년에 운이 괜찮으시고 어, 본인이 뭔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음.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겨울 지나고 봄 지나서 할머니가 아까 공수 내려 주셨잖아요. 봄 지나서부터 본인 마음이 많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자기 기준으로 어 자기 기준으로 생긴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러니까 힘을 내고 어좀 이제 어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있으셨으면 그런 것도 좀 하면 어 그렇게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이제 심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사실 연예인도 했고 이렇지만은 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빌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 본인이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에 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종교 상관없이 있잖아요. 선주교면은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어 그렇게 좀 본인이 가시는 어떤 뭐어 사찰이나 이런데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좀 신께 항상 이분은 사실 인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 음. 어 계신교어 음. 그러시면은 본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네네네. 어 항상 신에게 나의 어떤 고민을 항상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 그래야 일이 풀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예예 예.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